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단에서 낙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은 없고 개톤산병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 0 1 8나6 5 3 9 1의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인정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지막 계단 또는 분턱에 걸려 넘어져 쓰러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심장외과 감정외가 망인의 사망에 외인사 즉 낙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인은 사망 진단서에 사망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직접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직접 사인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코올성 간질환. 왼쪽 팔 골절, 두부 타박상, 알코올성 케토산증, 의증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각 기재하였습니다. 망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알코올성 관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혈압이 9 0 슬러시, 60mmHg까지 낮아지고 백박은 138에서 1 4 6회로 빨라진 상태로 알코올성, 케톤산증, 의증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외과 감정인는 심장 혹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라 판단하였고 심장외과 감정인은 알코올성 캔톤사증 관련 동맥혈 가스 분석과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전혀 없고 망인이 구조대원에게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또박또박 말을 하였고 사망당일 5시 40분경까지도 의식을 가지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두개골 외부에 출혈이 저혈압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원 당시 찍은 방사선 촬영 및 두부 전산화 촬영 결과 내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5시 30분경까지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가 5시 40분경까지 갑자기 혈압이 속지되지 않고 공공이 확장되는 상태로 발견되는 등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지연성 뇌출혈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부검을 거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망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기저질환에 과도한 음주 습관이 결합한 알코올성, 헤토산증 등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높고 그 밖의 외부적 요인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